No yeah. way. 귀여운데. 워요 저원이 되어서 엘리스들을 위한 커피와 컵케이크를 판매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네, 시즌 그리팅을 또 이렇게 아주 뽀짝뽀짝하게 찍으러 왔습니다 한국의 왕이기 때문에 인간 둔갑수를할수 있어요 그래서 알바이트할수 있어요 아니요, 돈 많은 백수 하고 싶어요 선생는한 명도 없어 큰일 났어요, 사 사진만 찍고 있어요 땡 조금 점잖은 알바생 느낌이랑 퇴근 후에 컵케이크 먹으면서 약간 좀 노는 그런 두 컨셉으로 찍어봤는데요 두 컨셉 모두 매력있는 이 컨셉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잘촬영 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컵케이크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장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?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아 수빈다! 수빈다 수수빈 그러고 있는데 수빈 너무 침착해 <웃음> 네, 짜장면 하나 가겠습니다. 아 짜장면점 아닌데요? 아 예, 오세요 주세요? 짜장면점 아니에요. 아 예, 예, 그 햄버거 하나요? 저 한식집인데. 아그 고등어구이 하나만 보내주세요. 아 백반 안 팔아요. 그 김치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. 저희 김치 <웃음> 하나밖에 없어요. 어떤 김치죠? 김치. 안 <웃음> 내 번호 눌렀는데 반응은 안해뚜루루루 가야 되잖아요 어. 안 가요 아 하다가 옆으로도 앉아도 되고 거기 밟고 올라가도 돼요 <웃음> 아, 조금씩 포즈 옷이 챙겨주고 아. 아, 네? 코트에서 사나는가 봐